if는, 네. 네, 만약, 네. 뭐, 라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네. 여기 if 앞에 원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원멸, 원멸 if, if라고 같이 네. 이렇게 쌍둥이처럼 같이 쓰이는데, 아, 네. 이, 이 아이는, 네. 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요. 오, 인지 아닌지. 네, 근데 네. 이뭐 라면이라는 조건 조건일 때는. 네네. 네. 미래는 현재로 쓰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모인지 아닌지는. 네. 미래는. 네. 현재로 쓰면. 네. 안 돼요. 오. 미래는 아. 미래로 써야 맞기 때문에. 네. 네. 미스는 당연히 현재고, 미래는 아... 당연히 미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네. 아니라 네. 미래를 써줘야 나름 괜찮니 네.